마지막 달. What of Korea? 한국은 어떨까요? Have you ever been to Jungdaemon Design p l a z and Seoul? Have you ever been to? 역시 현지 완료의 경험용법으로 어디 어디 가본 적이 있나요? 라는 유명한 표현인데요. ever는 안쓸 수도 있지만, 이 b 는은꼭 알아두세요. Have you ever been? b 는 e n 이쓸수 없기 때문에. gone to 하면 틀려요 가고 없냐는 의미라서 have you ever been to?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가본 적이 있나요? many people think 자 다시 대시 접속사 the building looks like a giant spaceship 그 빌딩은 건물은 뭐처럼? 예, 룩티에처럼 음, like 알죠? a giant spaceship 거대한 아, 우주선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축가 자하 하디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took the curved lines from nature so that city people could enjoy them. 자, took, 취했다, 가져왔다는 소리. 그 곡선, 그구어진 선들, 곡선, 구은 선. 어디에서? 자연, 역시 자연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So that, 붙은 거 떨어진 것, 알죠?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뭐, 뭐뭐 뭐, 주어가, 뭐, 뭐, 뭐, 하도록 할수 있기 위해. 즉, 시민들이 그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자연에서 곡선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란, 네, curved lines, 요 복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 곡선을 좀 즐기기,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소대, so 곡선을 따왔다고 해요. 예, 네, 여기는 음, for city people to enjoy라고 할수 있죠. 그때는 댐을 쓰면 안 돼요. to enjoy. to 부정사를 바꿀 땐 음, 그러니까 소대이 so 붙은 거면 이렇게 enough to나 음, enough to가 아니지. 그냥 to 부정사나 in order to나 so a s to나 할수 있죠. enough to는 뭐뭐, 너무나 뭐서로 바꿀 수 있는 떨어진 소대시고 so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 할수 있도록이라서 in order to, to so as to, 그냥 to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주어는 4 plus c d p e o p 목적 계 처리 해주죠.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꼭알아두십시오 네, 그러니까 다시 내용 들어가서 이 동대문 디자인 센터는 뭐다? 우주선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을쓰었다는 거예요. Thanks to its special design, 그 이치는 요 동대문 요 디자인 센터 이걸 가리는데 그의 특별한 디자인 때문에 it has become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in s e o u l 자 그것은 되어왔죠 왔어요 뭐가 되어왔다고 인기 있는 관광지역. Attraction은 매력 또는 뭐 이, 그 이끌어주는 것들 것이라는 뜻인데 명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관광지를 얘기할 때는 그것은 관광 정소가 되어왔어요 자 as we can see,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듯이 보시다시피 many buildings didn't try to capture the beauty of nature i n the design, 자, many buildings, 건물들, capture, 음, 음, 투브정사데 이게 동사긴 하지만 예, 캡처하려고 노력합니다 뭐를요?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이 핵심이야 자연, 예술과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건물들이 건축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려고 합니다 그 디자인에 they are perfect examples of nature meets city. 바로 그것이 그것들이 그 건물들이죠 아주 완벽한 자연이 도시를 만난다 라는 그 말에 완벽한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자연에서 떠왔으니까 If you were an architect, what would you choose from nature? 자, 가정법이네요. If you, 만약, 뭐뭐 하면, 그래서, are가 아니라, w e 를 썼어요. 음. 여러분이 만약 건축, 건축가라면, 그래서 조동사도 will이 아니라 would. 여러분은 자연에서 무엇을 따오겠습니까?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아이, 문법 내용의 흐름, 연결하 접속사, 뭐다 중요합니다.